공유 전기 자전거 카카오티 바이크에서 갑자기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차된 상태에서 안녕하세요 두바퀴입니다. 얼마 전에 카카오 모빌리티가 운영하는 공유 전기 자전거 카카오티 바이크에서 불이 나는 화재 사건이 성남시에서 있었습니다. 해당 자전거는 배터리가 안장 아래에 장착되는 가장 최근 모델인 3세대 카카오 전기 자전거입니다. 펑! 하는 폭발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불이 붙어서 두 번의 화재 진압이 있었고요. 아직 거기에 대한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보이는 자전거가 바로 카카오 티바이크 3세대 모델입니다. 주요 원인 역시 배터리일 확률이 크다고 지목되고 있죠. 전기자전거나 전동 킥보드처럼 전동 유닛으로 작동되는 이동장치는 배터리를 빼면 불이 날만한 취약요인을 찾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대부분의 제품은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리튬이온은 충격을 받아 깨지면 내부 물질이 산소와 반응을 하게 돼서 온도가 수백도까지 올라 불이 날수 있는 게 사실이니까요. 만약 외부 충격을 자주 받아서 배터리 부근이 미세하게 깨져 있다면 충격 후 나중에라도 화재나 폭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소방서와 전문기관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요. 전기자전거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전동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카카오 공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게 매우 꺼려지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거기에다가 화재로 인해 법률적인 배상 책임은 보장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제품 하자로 인한 화재고 그로 인해 생긴 피해라면 얘기는 달라지겠죠. 이번 화재 사건 해당 제품의 제조사는 다행히도 국내에 알려지지 않은 업체입니다. 원래 카카오 티바이크의 주요 납품 회사는 삼천리 자전거와 알톤인데요. 이번 화재가 난 자전거는 두 업체와 관련이 전혀 없는 중국의 소싱 회사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이용하고 있을지도 모를 그런 자전거들, 생활형 이동수단인 만큼 기술적인 문제나 제품하자 관련 문제는 제발 아니길 바라봅니다. 이번 사건의 원인이 밝혀지는 대로 고정 댓글로 남겨드릴 테니 참고해 주시고요. 당분간은 매우 심히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이번 주도 건강하고 행복한 라이딩 되세요. 행나!